안녕하세요 돌봄 반려견 훈련사 정재원입니다. 훈련사의 원너비 견종 시추 예전에는 친구 집에 놀러가면 거짓말을 조금 못해서 한집 건너 한 집은 시추를 키울 정도로 인기가 좋은 견종이었습니다. 하지만 말티즈, 포메라니안, 푸들, 비숑 등 새로운 인기 견종에 밀려서 요즘은 예전처럼 많이 보이지는 않죠. 시추는 제가 훈련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문의가 적게 들어오는 견종인데요. 농담삼아 하는 말로 훈련온 강아지를 시추처럼 만드는 게 목표라고 할 정도로 순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시추가 절대 문제 행동을 안 일으키는 그런 강아지는 아니에요. 타고나는 성향의 차이도 있고요. 살면서 하는 경험과 학습에 의해서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경우도 분명 있어요. 다만 다른 견종에 비해서 얌전한 강아지가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얌전한 강아지라는 명성에 어울리지 않게 시추도 어릴 땐 굉장히 활발해요. 그러다가 한 살이 지나고 나이를 먹으면서 우리가 아는 시추처럼 얌전해지는 겁니다. 얌전해지면서 보채는 행동도 많이 줄어들고 참을성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산책을 안 나간다고 보채거나 표현하는 일이 많이 없습니다. 그냥 산책 나가주겠지 하고 기다릴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견종보다 산책을 덜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이것도 요즘 길거리에서 시츄를 많이 볼수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산책 나가자고 보채는 일이 잘 없다 보니 우리 강아지는 산책 나가는 걸 별로 안 좋아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건 정말 큰 오해예요. 표현을 적극적으로 안할 뿐이지 산책 나가는 걸 엄청 좋아하고요 보호자의 관심도 좋아합니다. 심지어 집에서는 움직임이 거의 없는 나이 많은 시츄들도 산책을 나가면 펄쩍펄쩍 뛸 정도로 좋아해요. 그러니 많이 데리고 나가서 세상을 느끼게 해주세요. 혹시 인터넷에 견종지능 순위 검색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1위는 보도콜리, 2위는 푸드리고 시추를 찾아보면 조금 뒤쪽에 있어요. 70위에 올라 있는데요. 사실 조금이 아니라 많이 뒤쪽이죠. 그런데 이 순위가 낮다고 무조건 머리가 나쁜 건 아니에요. 이 순위는 새로운 명령어를 가르쳤을 때 빨리 학습하는 순위를 매기는 겁니다. 상위에 있는 견종이 똑똑한 건 맞지만 하위에 있는 견종 중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새로운 명령어를 이해했지만 명령어에 따르기 싫어서 못 들은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낮은 순위가 매겨지는 거죠. 시추가 약간 이런 경향이 있어요. 솔직히 시추가 똑똑하다고 말하기는 조금 힘들어요. 하지만 머리가 엄청 나쁜 건 아닙니다. 다만 조금 게으르고 특유의 고집이 있는 거예요. 그런 특유의 고집이 있어서 시츄를 키우다 보면 참 사랑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시츄는 보호자가 원하는 게 뭔지 알지만 스스로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 말을 듣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 배도 부르고 햇볕도 따뜻해서 기분 좋게 누워있는데 보호자님이 갑자기 부르는 겁니다. 그럼 이제 고민을 하죠. 쪼르르 달려가면 보호자가 좋아할 거고 어쩌면 간식도 한 조각 줄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딱히 땡기지 않으면 못 들은 척 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름을 모르거나 말을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머리가 나쁜 것처럼 보이기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릴 때부터 재밌고 흥미를 유발하는 방식으로 교육하면 달라질 수도 있어요. 압박을 하거나 지루한 방법으로 교육을 하게 되면 교육의 성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재미있게 교육을 하게 되면 성견이 되어서도 보호자의 말에 바로바로 바로 반응하는 모습을 볼수 있을 거예요시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강아지가 질병이나 아픈 걸잘 숨기는 편입니다. 그리고 고집쟁이 시추는 참을성과 특유의 고집이 합쳐지면서 아픈 걸 특히 더잘 숨깁니다. 우선 평소에도 무언가를 적극적으로 표현을 안 하다 보니 아파도 표현을 잘안 해요. 몸이 아파도 평소처럼 적당히 움직이고 그 와중에 식성은 좋아서 밥도 주면 주는대로 잘 먹을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병이 커진 뒤 병원을 가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아픈데 참고 있었을 거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 평소에도 유심히 살피시고 나이가 조금 있는 강아지라면 정기적으로 병원을 가서 검진을 받아보는 게 좋습니다. 시추를 키웠던 견주님들이 정말 많이 후회하는 게 아픈 걸 미리 알아채지 못했던 거라고 해요. 그러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오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시추와 함께 아름다운 반려생활 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